2019년 2월 1일 스팀 동시 접속자 1위에 빛나는 최강자 배틀그라운드의 아성이 무너집니다 1월 중순부터 전 세계에 도타2 열풍이 불었기 때문이죠 물론 도타2 개발사인 벨브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걸 가능케 한건 중국의 소규모 개발사 드로도 스튜디오였어요 드로도는 도타2 유즈맵을 만들어 소소하게 수익을 내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도타 오토체스라는 이름의 유즈맵을 출시했죠 워크래프트3 유즈맵인 삼국지 디펜스에 중국 전통 놀이인 마작을 결합한 이 게임 퀄리티가 괜찮았기에 개발자들은 큰 기대를 걸었죠 우리가 만든 첫 번째 유즈맵보단 인기 있을 것 같아 어이구야 꿈참 소박하셨네 당연히 꿈은 이루어졌어요 좀 과할 정도로요 동접자 7, 80만명이 나오던 도타가 오토체스 덕에 동접자 100만명을 기록했으니까요 사실 게임 규칙만 보면 별거 없습니다 8명의 유저가 각각 랜덤으로 등장하는 도타2 영웅을 모아서 업그레이드하고, 배치하고, 자동 전투를 하게 한다 참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끝났으면 이건 재미있는 유즈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도타2가 이걸로 배그 뒤통수를 세게 때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 게임의 깊이에 있죠 오토체스는 단순히 좋은 캐릭터 뽑는 게 중요한 게임이 아니에요 유닛마다 종족과 직업이 있고 같은 종족이나 같은 직업의 캐릭터끼리 배치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 이 효과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기에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 근데 캐릭터가 랜덤으로 떠서 원하는 조합을 갖추기 힘드네? 응? 다른 유저가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내가 그 캐릭터를 뽑을 확률이 줄어드네? 덕분에 전반적인 게임 흐름에 따라 전략을 계속 수정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방법도 그걸 언제 어디다 써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도 고민해야 하고요 게임을 하면 할수록 깊이 있는 게임성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대충 캐릭터 조합만 맞춰도 재밌긴 해요 운이 꽤 중요하다 보니 초보자라고 동네북 마냥 맞기만 하면서 배워야 하는 게임은 아니거든요 운수 좋은 날엔 어설픈 전략으로 이기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오토체스는 라이트 유저와 헤비 유저를 동시에 잡을 수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태생적인 한계가 드러났어요 도타 유즈맵이기에 불편한 매칭 긴 로딩 시간 서버렉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더 결정적인 건 오토체스 하려면 20GB짜리 도타2를 깔아야 한다는 것 오토체스 유저가 100명, 200명 정도면 그냥 불편해도 해! 라고 하면 되겠지만 아니잖아요 공식 오토체스 게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이유였어요 그리고 개발사는 이에 답하듯 오토체스 모바일을 출시했죠 하지만 이때부터 오토체스는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벨브와의 협상이 무산됐기에 자체 캐릭터 모델링을 사용했는데 퀄리티가 구린 거? 외국어 번역과 캐릭터 더빙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에이, 그 정도는 문제도 아니죠 게임성 탄탄하고 유저들이 게임사는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해 줄 정도로 과금 유도도 없는데요 아마 별다른 일이 없었다면 쭉쭉 치고 올라갔겠죠 그런데 별다른 일이 생겨버렸네요 벨브가 만든 도타 언더로드 라이엇이 만든 전략적 팀 전투 자본 빵빵한 대기업에서 오토체스 비슷한 게임을 만들어 출시했거든요 그래도 도타 언더로드는 괜찮습니다 원작자와 협의를 마친 뒤에 나온 게임인데다가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문제는 전략적 팀 전투 일명 롤토체스죠 원작자와 협의를 마친 게임이 아닌데도 잘 나갑니다 10년간 쌓아온 롤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오토체스에도 있던 장비템의 중요성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재해석을 한게꽤잘 먹힌 덕분이죠 덕분에 참신하 만화로 승부했던 오토체스가 흔들리고 있어요 기자님이 개발자에게 요즘 오토체스보다 롤토체스랑 언더로드가 인기가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언더로드를 언급하셔서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오토체스의 현실을 말해주는 질문이죠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개발자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오토체스를 더 훌륭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해요 멋져 그리고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인지 캐릭터 밸런스나 전략의 다양성 등에 있어서는 원조가 최고다! 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죠 다만 캐릭터만큼은 제 양심상 롤토체스브라 좋다고 말 못하겠어요 그래도 에픽스토어 독점으로 발매 예정인 오토체스리메이크 PC판이 나오면 상황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픽이 화려하다 보니 캐릭터 디자인의 퀄리티나 보는 재미가 꽤 업그레이드됐거든요 아직 걸음마 단계인 e스포츠화에도 도움이 되겠죠 물론 실력만큼 운이 중요한 장르다 보니 이스포츠로 e 가는 길은 꽤 멉니다 개발자가 운과 실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애초에 이스포츠화를 e 고려해서 만든 게임이 아닌데 이스포츠화하려고 e 하니 힘들 수밖에요 그래도 새로운 게임 장르를 개척한 오토체스의 미래 그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지게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펭귄몬스터였습니다 그럼 펭빠잉!